다시 자신 있나봐마 자신있나 의의가 없어가지고 아 마이크 자살했네 다시 부활함 개같이 부활 그래서 어쩔 건데 다만하잖아 어쩔 TV 끝 와 이거 영구네? 오이 씨. 뭐야 이거. 오. 그만해. 바위가 너무 많습니다 뱃보이어 너의 생각을 보여 더 어려운 거 같네요 네? 이거 상대가 퀘스트 깨는데 도움이 되어버리는데 중매이거 터지는 거 아마 될 텐데 퀘스트 깨지는 거죠 아쉽지만 집결 그뭐 귀찮죠 집결 쑥쑥 이거 근데 많이 터뜨리면 달달하긴 하겠다 시킬까 그냥 몇마리 죽었지 근데? 기억이 안나요 그니까 코 수행원이랑 이거 같이 하려고요문 바로 문제 음식 겁나 많이 받 육 스택 올려주는 건좀 별론데. 여기서 힐 못하면 내가 이기지 않나 이거 그냥 바로 변신하면 이기지 않아. 얘힐 안하면 이기지 않나내 기억상 3마리는 좋은 것 같은데. 이기지 않음? 희각인 거 같은데요? 아라 또 많이 터뜨려 놔가지고 안녕? 내가 어둠에 물든 영혼을 한두 개 터뜨린 게 아니거든 야 이거 쩐다 이거 쩐다 아 이거 재밌네